아이고 인솔입니다 인솔 되게 인상적이에요 보면 이 두께도 지금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축구화에 두배 정도 되는 두께 같아요 인솔이 근데 이제 인솔을 보면 여기 이렇게 메쉬홀 구멍 비지통 가는 거 보이시죠 메쉬홀에 어 그런 그런 것들도 있고 뒤에서도 봐도 이렇게 되어 있고 두께가 일단 두껍다는 거그 다음에 여기에 표면이 저, 저 당시에 나오던 다른 뭐 축구화나 런닝화 인솔 그 천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고서 여기 아치 부분 밑으로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것도 좀 되게 인상적이고 뒤꿈치도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여기 포론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건 없는데 하 인솔을 되게 잘 만든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와이 신발 되게 특이하구나 하는 느낌을 좀 받았고 어 보드도 지금 뭐 이게 플랫하게 쭉 되어 있어서 이 카메라 잘안 잡히긴 하는데. 이런 부분들은 되게 인상적이게 납니다. 신발 자체가.